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6회 수요일 방송 넷중 하나입니다. 1 6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중 약수 또는 제외수 총정리, 화요일날은 내수중 1에서 2수 필출 회기분석자료 보여드렸죠. 어, 수요일날 오늘은 어, 넷중 하나, 세그룹입니다. 음... 이 복귀 방송을 아직도 안 보신 분은, 복귀 방송을 꼭 확인하시고, 이 헌터의, 헌터 자료에 대한, 어, 그, 신뢰를 우선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헌터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헌터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세 그룹을 가져 나왔어요. 어, 하나는 다섯 수중 하나고, 어, 두 개는 네수중 하나입니다. 어, 첫 번째는 팔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그룹이에요. 즉, 8의 배수죠. 8의 배수, 어, 8의 배수가 이렇습니다. 어, 8, 16, 24, 32, 42, 6게 어, 이 그룹이 현재 5연멸 중이에요. 물론 7연멸, 8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한 두세 차례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어요. 5연멸이니까요. 8위 배수입니다. 8, 16, 24, 32, 40. 이거는 뭐 어, 대부분 들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은 두번째는 어, 이런 자료입니다. 요거는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그룹이에요. 2, 13, 24, 35 이렇습니다. 어, 요거 어, 네수 중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요거는 현재 유견멸 어, 중이에요. 유견멸 중. 이거는 이제 출할 시기가 아주 임박해져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거하고 어, 또 다른 그룹, 한 그룹하고 어, 이렇게 두개 그룹을 올렸었죠. 아, 이거는 5연멸 중이었었고 아, 또한 그룹은 유견멸 중이었었는데 유견멸 아, 중에서만 보너스 볼 37이 출했죠. 아, 두 그룹이 다 출하길 기대했는데 아, 이거는 전멸했고 한 그룹은 출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회차에 아, 또 다시 가져왔어요. 이건 이제 이건 뭐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니까 매주 변하지 않는 숫자죠. 아, 그대로 아, 4수입니다. 아, 한 그룹이 더 있어요. 하나는 어, 이렇습니다.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아, 7인 그룹입니다. 요거는 아, 대상 수는 아, 7, 18, 29, 40 이렇습니다. 7, 18, 29, 40. 해서 여기도, 어, 거는 사연멸이에요. 사연멸 어, 중입니다. 어, 일단, 이러한, 이러한 어, 수들은 대개 사연멸이면 출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다라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사연멸 이상이면 이제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언제든지 나와도, 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는 5연멸이고 여기 6연멸, 여기 4연멸까지 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타이 기록 내지는 신기록으로 지금 아, 가, 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3연멸이면 출하 시기가 이제 아,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 그룹들입니다. 아, 이거를 세 그룹을 모두 합치면 합쳐서 아, 이걸 세 개를 모두 합치면 현재 4연멸인데요. 1에서부터 1 0 4 5회까지 2연멸이 6번 있었습니다. 3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세 개를 합치면 신기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한 그룹은 이제 출한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먼저 이 중복수를 먼저 살펴보세요. 중복수 한번 표기해 볼까요? 중복수는 이렇습니다. 24, 여기 24, 40, 40 이렇게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중복수 먼저 살펴보시고 이 중복수에 없으면 이제 여기도 3 개만 남죠. 8, 16, 32. 여기는 2, 13, 35. 여기는 7, 18, 29. 이 중복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중복수에서 없으면 이제 세 수에서 살피는 거니까 이제 한결 편해지죠, 그렇죠? 아, 여하튼 어, 이세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어, 이번에 차에 무조건 출이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아, 뭐냐면. 여기에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헌터 개인적인 생각은 세 그룹이 모두 출하기를 바라는데요. 실제로 세 그룹이 다 대상수가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세 그룹이 다 좋아요. 세 그룹에 있는 수들이 좋은 수들이 여기 다 보여요. 다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 여기 좋은 수중에확 들어오는 수가 여기 있을 겁니다. 아, 이 헌터도 지금 각각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헌터 개인적인 욕심, 욕심에 따라서 세 그룹이 다출해 주면 좋겠는데 아, 그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거 살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헌터가 쭉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대게 세 그룹이 다출하는 경우는 어, 가끔 있고. 대개, 한개 내지 두 개가 이렇게 출합니다. 세 개, 세개 드림, 세 그룹을 들리면 어, 근데 여기 헌터 개인적인 생각은 세 개의 그룹이 현재, 이번, 이번 이차는세 개의 그룹에 있는 수가 다, 어, 괜찮은 수들로 여기 채워져 있어요. 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괜찮은 수들이요. 그래서, 음, 헌터가 함부로, 어,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어, 그, 그, 그 수에 필이 꽂히실까봐, 이 헌터도,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이니까 아직 자료 충분한 대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서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하튼 그룹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거기에 모두 피리 꽂히면 또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숫자가 좋은 수가 여기 다들 보이실 거예요. 지금요. 자, 오늘 어,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세 그룹 중에 적어도 한 그룹은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웃음>